<웃음> 뭐 아닌데? 오늘 okay. 어,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이렇게 좋죠 네. 우리 NCT의 막내들만 모여있네요, 여러분 오오 맞네, 맞네 <웃음> 여기는 뭐 NCT의 막내 이쪽은 드림의 막내, 네. 막내 아 이쪽은 127의 막내 <웃음> 맞네. 막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입니다 추석날 뭐예요? 추석은 송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추석날은 거의 뭐 먹고, 먹고, 쉬고, 쉬고, 쉬고, 먹고 또 약간 이런 기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정말 그냥 먹고쉬고먹고쉬고입니다 네. <웃음> 오늘 송편도 만들 거고요. 송편. 송편. 화전. 파, 화전. 화전 아니고 화전. 화전을 만들 거고요. 화 그리고 곱감 네. 크림치즈 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 저도 새로 처음 들어봤어요. 곶감 크림치즈. 곡감. 아 약간 퓨전? 곱감 약간 약간 크림치즈. <웃음> 크림치즈는 만들고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놔야 된다 음. 그래서 곱감 크림치즈를 먼저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어야 되니까. 좋아요. 요리 자신 있나요? 네. 오, 어, 세상에. 주성이... <웃음> 아니, 일일 게 없어서. 잠깐, <웃음> 일일 게 없어요. 성찬이, 성찬이. 저요? 근데 요리 콘텐츠를 많이 했어서 어, 맞아 많이 하더라고 자신감. 조금 늘, 늘었죠, 어, 요리. 그러면 네. 오늘은 저는 제가 이제 근처 여기 아이패드랑 레시피가 아, 있으니까 아, 제가 약간, 레시피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약간 사령관. 오, 네, 약간. 오케이. 셰프.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웃음> 한번 동생들을 믿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아요하고하웃고 저... <웃음> 진짜 깨끗해. 오, 냄새가 좋다. 으아. 끝. 자첫 번째 국감은. 오감. 꼭지를 자르고 갈라서 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치, 그럼 그러면... 어짜... 여러분 근데 여기 위생장갑이 있긴 한데 아, 아까 잠깐만. 손 씻었잖아요 진짜 꽉 씻었죠 사실 뭐 그래도 끼죠 자아 하... 오케이 쉽네 아 쉽네 꼭... 일단 꼭지를 자르고 숙지를... 근데 따는 건가? 아니 아까 잘랐었어 아 아까 그냥 이렇게 잘라요? 어 오. 그렇지 이렇게, 오, 이렇게. 한번 봐 아, <웃음> 아깝다 아 너네가 그거 할 동안 나는 송편에 넣을 깨를 네 여기서 깨고 있을게 깨를 오케이. 반만 가라 아, 여기 한옥 한번 보여, 보여주세요 되게 좋아요 지금 풍경을 어, 어, 봐야 지금 될지 지금 신선 놀음 하고 있어요 진짜 북한에서 <웃음> 다 <칸을> 보면서 <웃음> 비가 약간 와가지고 신비로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귀뚜라미 소리랑 그리고 크림치즈를 어우 근데 나 이거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많이 할 거잖아요 저희 많이 먹을 거니까 아 어, 냄새 타로 좀 갖다 줘 <웃음> 어? 야 그렇게 하고 이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아 이게 있구나 왜 차갑지? 이렇게 하나만 써도 될거 같은데? 어, 어 벌써 맛있어 자짜 말이다 김밥 말아 본적 있어요? 아 진짜 옛날에 말아봤는데 어, 없는 거 같은데 저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진짜 허 신기한 허 같아요 태허이허허허 그 옥상 농장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저허허이랑허허허허허허허허어 아, 네. <웃음> <웃음> 어, 진짜? 어아 어, 나도 맞아. 처음이야. 허이랑허허허허 아, 그래도 허허허허허허허 얘기 많이 했어. 어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 그때 지하 1층에서. 어. 춤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럴 때 어? 형이랑 거의 진짜 두 시간 동안 얘기했나 있었거든요 와 그랬나? 네 어, 뭐, <웃음> 어, 무슨 얘기 했었지? 그때 약간 아 소범포 왔었는데 형이랑 계속 어.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맞아 그때 막 인생도 얘기하면 어? 이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웃음> 몇 년도야? 몇 년도? <웃음> 진짜 웃기다 <웃음> 와 15년도? 아딱 데뷔하기 전에는 <웃음> 어. 안, 근데 한창 그 당시에 나도 뭔가 춤에 대해 되게 슬럼프가 많았을 음. 때여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 도움되고 그랬던 것 같아 뭔 꾸덕꾸덕 완전 꾸덕꾸덕하다 호두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지? 호두? 호두? 견과류가 없으니까 넣들 만한 사실 호두 좋아하세요? 사실 <목소리를> 제 생각에는 식감 때문인 것같아 맛으로가 아니라 그냥 음. 식감 때문이에 아, 역시 마라탕만 먹는 오 약간 <웃음> 그 호두가 있어 <웃음> 야, 야, 호두가 있었다 약간 토스트에 잼 바르는 느낌 어 아니 아 근데 곶감이랑 크림치즈랑 맛이 예상이 안 되긴 한다 달고 고소하려나? 그 크림치즈 프레첼 있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크림치즈 프레첼은 약간 맛있지 <웃음> 맛있을 거야 아니야, 호두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가> 자 이제 마세요. 안녕 진가가 그리고 안녕 진가가 그리고 오케이. 어나 근데 솔직히 나 진심 자신 없는데 괜찮아? 진짜 망칠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대로 이렇게 말아 먹어. <웃음> 어 어떻게 해? <웃음> <웃음> 하고 아니지. 아 이게 아닌가? 이렇게 접고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고 또 접고 이런 식으로. 오, 아. 그러니까 아 원래 김밥도 그래. 야 돼? 어, 김밥도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요? 이렇게 아. 반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돌돌돌돌 돌. 접고 접고 그치 거기서 우와. 또 접어줘 돌돌돌돌 그치 접고 거기서 이제 한번 꾹꾹 눌러줘 yeah, like 이렇게 돌돌돌돌 그치 어 잘하네 또 추석하면 음식 뭐가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음, 전 화전 어, 화전도 어 화전도 화인데 무슨 전 좋아해 황태현 아니 명태 아 명태 명태전 아 그리고 삼색전 보통 다 해먹지 않나 이렇게 맛살 들어가고 힘들어. 아, 파, 아, 파 아, 들어가. 뭐라 하지? 아, 아, 나 이거 이름 아는데. 산적 산적 산적, 산적. 산적. 산적. 산적. 그거는 설날에도 먹고 추석에도 먹고 하는 거 같아. 우리. 자, 네. 이제 플레이팅 할까요? 약간 이거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오. 잘했는데. 크림치즈랑 음, 호두. 호두랑. 호박이랑. 아, 하트. 음. 난이 약간 가운데 음식 있는 거 약간 별로 안 좋아. <웃음> 오, 멋있다 <웃음> 메인이 아니라 뭔가 네. 사이드 메뉴를 해본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뭔가 여기 메인 이 있어야, 아 있어야 될 거, 메인이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여기 꿀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 너무 잘겠다아닌가 <웃음> <아인다>? 이렇게 <오케이, 웃음> 일단은 완성했습니다. 완성. 완성. 완성. 약간 기대된다. 자, 다니엘, 책.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백과 끝. 다음에 뭐를 응. 만들까요? 다음은 송편. 그렇죠. 냉동. 우리 송편에도. 감송편이 있고 아 맞아요. 소가 다 다른 게 소가 있어요 소가 다 다르잖아요 음. 어떤 게 취향이에요? 저는 무조건 그 네. 땅콩 설탕이었나? 그 이거 지금 꿀이랑, 맞아요, 꿀이랑 맞아요. 개랑 같이 있는 거야딱 이거였어요 저는 완전 그냥 딱 씹으면 이제 꿀 음. 이렇게 막 엄청 가득 나오는 거아 꿀떡? 아 꿀떡 꿀떡같이 막 아, 설탕 막 그치. 완전 가득 그치. 들어있는 거아 진짜 꿀 많은 게 좋아? 네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나도 사실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야. 처음인. 저도 처음이에요. 나도 집에 있을 때는 나의 역할은 저기 산 가서 소나무 잎 따오는 거였거든. 우와. 내기 마침 소나무 <웃음> 그러니까. 잎도 있어. 아. 진짜네. 그거 왜 쓰지? 써요 소가. 설탕 안 넣었죠? 설탕 넣었어. 설탕 넣었어요? 아 사는 산이요. 반죽 한 컵당. 물은 물이로다. 세네 큰술. 물. 야 소는 솔직히 완벽해. 먹어볼래? <웃음> 아 <아니>, 진짜 손 <웃음> 진짜 근데 이런 날씨 에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니 이거 뭐야? <웃음> 소가 아닌 <아니고>. 거 액체 괴물인데. <웃음> 미안해 얘들아.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어, 근데 이런 건 누가 개발하셨을까? 지혜가 아닐까다 이런 거 배달 시킬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 직접 만들고 했으니까. 왠지 옛날에도 배달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 음. 어, 없어요. 뭐,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 했는데. 아 이거 궁금하다. 거기에 이제 색을 추가하면 될거 같아요. 수준색 내 거야? 섞어볼까요? 어? 아, 뭐랑 뭐랑? 그냥 이거 두개 어. 약간 이런 두개랑어 어, 좋아 있는. 좋아 좋아 오늘 어떻게 만들고 싶어?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어 아니면은 우리만의 것을 만들고 아. 남다른 거야 <웃음> 남다른? 네이렇게 섞어 그러면 지성아? <웃음> 괜찮아요 지성이 하라는 대로 할까? 지성이 하고 싶은 거 봐야 어 그래, 그러면 래그 섞자 네. 그래 그럼 섞자 아, 섞읍시다 어? 지성아 네? 네?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약간 카레. <웃음> 야 이거 너무 지지 지려가지고 우리 처음에 쌀가루 넣었었나? 뭐 넣었었지? 찹쌀가루. 찹쌀 넣었어 쌀가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아, 넣는 제발, 거. 아니 같이. 기억이 안 나. 아, 같이 넣는 건가? <웃음> 뭐했지? 어떻게? 아, 아 지금. 아 그냥 생각해 같이 넣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쌀가루로 다시 할까? 그럴까요? 맞아요. IS 초기화요. 자, 자 이제 다시 아, 이제. 반죽을 해볼까요? 속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자 아. 반죽을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아 이번엔 제대로 진짜 지 보여주시죠. 됐어요? 이 정도? 네. 오늘 먹을 수 있죠? 원래 <웃음> 근데 고생 끝에 먹는 게 맛있으니까 조금 어 먹어볼까. 근데 괜찮아. 되게 뭔가 찌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 맛이긴 해. 뭐야야 진짜... <웃음> 렉스 <웃음> <야, 웃음> 왜 이렇게 좋아? 야야 <웃음> 렉스 <릭스> 왜 이렇게 <웃음> 좋아? 아 <웃음> 이거 어, 어, 어, 야, 약간 풀 먹은 느낌이야 아, 뭐가 쓰지? 아니 쓴건 아니라 야, 향이 너무 약간 아니 이이 통이 나무 맛인가? 아니 <웃음> 왜 나무 맛이 나지? 우리 사촌 형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형수님 집이 왜? 이제 떡집을 하시던 분이셨어 아, 진짜 그렇 그래서 네. 형이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는 진짜 떡. 종류별로 떡다 먹었었는데 명절은 우리가 와. 직접 안 해도 송편도 직접 안 했어 그때부터 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싫어하는 게 없어요 형은 앤... 약밥? 약밥, 약밥 맛있어요 근데 저는 술떡 술떡, 술떡. 어, 진짜 술떡하고 그냥 그 콩하고 흰떡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백설기 느낌?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흰색 안금 들어있는 그떡 맛있는데 찹쌀? 아니야, 아니 안금이 흰색인데 밤 앙금이에요 밤? 아, 네, 네 그것도 송편에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어, 이거를 세 개로 나누는 건 어때? 좋아요. 딱세개 분량 반죽인 거 같으니까. 이거 뭐지? 이거 왜 신라면 냄새 나지? 왜 나도. <웃음> 라면 스프인가? 야나 나. 진짜 먹고 싶다. 이거는 많이 치댈수록 맛있다고 했어. 아 정말요? <웃음> 어. 많이 치댈수록 아. 맛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기계가 하는 게 맞았구나. 이거. 힘내 봅시다.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웃음> 아. <웃음> 송편 하나 먹는데 이렇게 <웃음> 세 명이 <웃음> <웃음> 이러고 있어 <웃음> 원래 위대한 음식은 오래 걸리는 법 어머 비비 온다 비 오네 어. 얘는 됐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G 어. 감사합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됐지? 이게 짬, 짬에서 나 난... 진짜 대박이다 <웃음> 지금 가슴에서부터 땀나고 있어 <웃음> 와. NCT 만들 수 있을까? 내 생각엔 그건 무리 저못할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NCT를 한명이서 하는 건 무리니까 내가 N 하고 C 아, 하고 너가, 너가 T를 T 만들... 할게. 얘들한테 그렇게 크게 만들어? <웃음> 야, 더 무섭잖아. 무섭다. 무섭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이기해 <이거 신기하다. 웃음> 하나 하나 <웃음> 징기해도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가자 아 그러니까 약간 완전 작게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다가 N을 붙여도 되는 거니까 아아어지 어, 아니면은 그거를 그렇게 할래 내가 이걸로 속을 채울게 그래. 동그랗게, 동글, 동글, 동그랗게 하고 동그랗게 만들고 진짜 너네가 색깔 세개 NCT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글자만 쓰면 되는 거니까 완전 조그만 하겠네 해야, 너 AP형이야? 나 O 형이야 형이. 아, 형형형형뭐 같아? 형 A 어, 형. 오. O 형. 아, 형 아. 성찬이 또 진짜 A B. 어? A, 아 A 어. 아. 누구보다 특이한 같아 내가? 너도 특이한 것 같아. <웃음> <내가>? 너, <너도 웃음> 특이한 같아. 아니야 아니 너가 제일 특이. 아까 리액션 보고 확신했어. 근데 이 정도 동그라미 좀 그나마 봐줄만하지. 예쁜데요? 아, 어때? 이렇게. 오. 아, 아니 소도 어요 아, 넣었어. 완벽해요. 좀 여기다가 오. n 해 한번 붙여봐. 어. 근데 <웃음> n 붙일 때물 약간 묻혀야 될거같아아 그러네. 어. 아 우와 진짜 잘했다. 어, 저희 진짜 노력의 결과. 어 근데 약간 소 튀어나왔다. 조금 아니 저것도 약간 수타의 맛 이런 느낌처럼. <웃음> 그런 거 수타도 어. 다 면들이 다 굴기가 다 다르고 아 하니까 좀더나 아, 진짜 직접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좀더와 내추럴하고 진짜 핸드메이드구나. 대대시. <웃음> <웃음> <웃음> 대대시 날감아 이가 비지 건너줘야 대대시 쿵 눌러줘 그렇지 이거 뭐야? 한 거야? 왜나줬어 갑자기? <웃음> <웃음> 어, 갑자기 손에 들려있었어 <웃음> 아니 한 번, 나설탕을 넣어보고 싶다 설탕만? 네, 설탕만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아, 나 진짜 청평이 진짜 진짜 못 만든다 준비됐어? 네네 네. 하고 해발 예뻐요. 지성이 있고. <웃음> 얘들아 자, 이건 제자신있다 이건 쉽다. 이런 꽃은좀 몰랐는데 진짜 꽃이 있어? 근데 약간 이런 꽃이에요. 식용 꽃. 원래 진달래 같은 거해 먹는데 그리고 진달래 해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게 진달래랑 철쭉이라는 꽃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을 거든요 진달래랑. 나 철죽 철죽이랑 내가 먹어봤어. 진짜네 철쭉 도기 때. 어. 철쭉 그래서 그때만. 빨아 먹어보지 않았나? 나는 무서워서 먹어볼 생각도 못 했어 아니 이제 반죽에 도가 터가지고 금방 해줄게 <웃음> 어 저거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있어 바로 간다 아 확실히 찹쌀이 어려워 아. 아 좋아 송찬이 아힘세어 땀나 오 잘했다 소질 있다, <웃음> <웃음> <소질이> 있다. 뜨끈뜨끈하네 뜨끈 <웃음> 열정이 녹아있어요 오늘 이대로 땀. 먹어도 맛있겠다 약간 배어 그리즈 체험인데 오, 됐다 오. 태용이 한테좀더 화려하고 아 이거 한번 넣어보자 어, 여기다 아, 여기다어 아, 아, 아. 오, 야, 입고 있다 우와.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진짜 예뻐 완전 잠몽색이야좀 아, 봐, 이거 뭐야? 야, 이거 귀엽다 왜 이렇게 잘해, 너네? 얘는 약간 아이디어가 좀 <웃음> 남다른 거 <것> 같아 <웃음> 이거 우리 한지몇분 지났지? 체감상 15분 15분? 이쯤된거 같은데? 같이 열자 얘들아 네. 열어볼게 하나 둘셋다 어, 같이 짜잔 <웃음> 오와우 와. 윤기가 약간 오. 맛있겠다 빨간색이 대박인데 그니까 색이 진짜 예뻐 아 소나무 도 대박인데? 준비됐어요? 응 음. 애들이 진짜 잘 진짜 잘했다 내거 봐봐 이건 단순히 이건 예뻐 뭐예요? 진짜 와우 <웃음> ASMR. ASMR. 그렇지 그렇지 m r ASMR. 아 s m r ASMR. ASMR. ASMR. ASMR. 아, s m 탄냄새 m r ASMR. ASMR. a s 아니 ASMR. <웃음>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반죽이 약간 좀 복병이었네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이것만 <웃음> 반죽하는 법을 오늘로써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아 우리 진짜 잘했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잘 됐어 이제 추석에 바빠 바쁘거나 이제 집으로 못 내려가시는 분들 아.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음 생각해요 사실 집에 보면 다 있을 재료니까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워요 되게 하고 나니까 쉽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반죽해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웃음> 그어봅시다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먹어볼까요? 네 우와! Wow. 다과상까지. 아, 아, 진짜 뭔가 신선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웃음> 혹시 수정과 여기다 들까요? 아, 아, 수정과 진짜 존 좋아요. 받으시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도령. 네. 받으시지요. 감사. 오, 딱 된다, 딱 된다. 우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소. 네. 고생했습니다. 건배인. 건배. 건배. <웃음> 원래 차를 이렇게 건배하나요? 그럼.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게 수정가구나. 어. <웃음> 나 나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나 아, 뭐부터 먹어볼까? <웃음> 이건 솔직히 마지막에 먹어야 네. 될것 같아요. 화전부터? 오케이 화전, 화전 송편 이거 순으로 갈까? 요 네네네. 네. 약간 탔는데. <웃음> 근데 사, 살짝 탔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먹어봅시다. 오케이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찹쌀가루랑 맛있어? 찹쌀떡 같다 맛있는데? 왜? 확실히 꽃은 약간 비주얼용 음. <웃음> 안 느껴져, 아직 꽃맛은 하나도 안나 눈으로 먹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어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다 아, 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진심으로 음. 맛있다 아니, 약간 집에서 간식용으로도 만들어 먹어도 될것 같아 꽃떡 어, 진짜 느낌 비슷한 거 같아 음. 집에 찹쌀가루 사놔야겠다 아니, 찹쌀가루 반죽만 했는데 이렇게 맛있다고? 무엇보다 꽃을 먹는 게 진짜 신기하네 아, 수정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첫 잔이 작으니까 아쉬워 어. 요구르트 같은 느낌 다음 NCT? NCT 송편 손으로 댈까? 아 약간 밑에다가 기름칠 같은 거 했었어야 됐나? 그런가? 오 약간 호빵 <웃음> 호빵 그러니까. 아니에요? 호빵 같은어 <웃음> 이거 이거 너 친구도 데려와 아, 아, 어 <웃음> 아니, 원래 송편 만들고 약간 기름인 그런 거 바를 때도 있더라고 그런가? 어, 우린 아 그렇게 썼던 거 같아 아 설탕 뿌리던데? 그래서 그럴 수아 있는 건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막 송편 여기 안에 소나무 잎 엄청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떡 넣고 하는 거예요 오 맞아요 딱 집에서 만들어본 송편의 아그 맛이야 딱 초기 확실히 좋은데? 좀 익으니까 더괜찮아 익으니까 그 맛이 없어야지 네. 네가 싫어하는 그향이다싹 그 향이 음. 날라갔네 아니 이거 조금 더 빨리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응, 음, 음. 원래 송편도 사고 나면은 빨리 먹어야 되잖아 맞아요 아 근데 딱 송편의 맛인데? 맞아요 음. 나쁘지 않다 이쯤 수정과 한 입씩 더어저 식혜 한번먹어볼자 식혜 흔들어야 되나역시네아 네. 아, 진짜? 어 아니야? 어 나는 무조건 안 흔들거든 어 그래? 응. 음. 왜? 이것도 약간 흔드는 파, 안 흔드는 파 있는 것같은 다른 사람은 약간 있다아 그래요? 위에만 흔든... 먹고 싶은사람이 있고 맞아요. 이 밑에 있는 알맹이 먹고 싶은사람이 있고 그런 것같아 우리 형은저 알맹이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무조건 위에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거의 체 걸려서 람은 다른 사람은 다 먹어. 이거 스른 물만 먹어? <웃음> 응. 아이거 재밌다. 한번 약간 민초파, 반민초파처럼 <웃음> 쌀알 아예 없이 내가 줄수 있어. 어, 진짜. 아니 쌀알 없으면 물엿 물. 아, 오케이. 그냥 물 너무 아니. 좋아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쌀 없는 게 좋았어. 아, 지금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쌀 <웃음> 먹으면은 한번 입에서 음 하면서 한번 즙 먹고 그다음에서 아, 먹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쌀알 있는 거 없는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이거 진짜 궁금하다. 나는 아, 저도 무조건 입는 그러니까 판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모르는데 크네. 생각하고 먹으면은 자기도 어 내가 이랬나 이 생각 있어. 있어. 취향이 있어. 음. 어떻게 다음은 어, 크림치즈. 어, 진짜 기대돼. 크림치즈 립에 먹을게. 네. 음. 와. 안 근데 이거 되게 갈릴 것 같아 <웃음> 이게 호불호가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아니 세 개가 섞여 있어 호두, 오. 곶감, 음. 크림치즈 세개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와 이게 이게 이러네 오. 곶감이 나막 자기 주장, 막 자기 맛 주장하다가 치즈, 크림치즈가 막 음. 자기 주장하고 오, 맞아, 맞아, 맞아.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접하면은 국감 안에 있는 그 말랑함과 네. 그 크림치즈 안에 있는 말랑함의 약간 그 쫀득쫀득함이 비슷해가지고 음. 처음에는 불호야. 근데 네. 먹다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니까 어, 이거 누가 생각하셨을까? 서양과 한국의 만남 이런 느낌이야. 다름... 하나 더 먹어볼래요? 두 번째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어. 힘드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거의 추석에 저녁쯤이 다 됐는데 맞아요. 해가 지고 아 있어 오늘의 소감은 <웃음> 얘기해볼까요? 근데 솔직히 저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또 되게 재미없는 소감일 수도 있는데 딱! 정말 정확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뭔가 지식도 전할 수 있으면서 또 웃음도 줄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었나 되게 경치도 좋고 맞아요. 공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네. 같고 <웃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뭐 다들 그렇겠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 전통 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고 맞아요. 뭔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이런 기와집 밑에서. 맞아요. 진짜 좋은 말 그대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아무튼 저도 굉장히 동생들하고 함께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나와서 경치도 보고 네. 공기도 마시고 해버는게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추석 찹쌀 찹쌀 되세요. 안녕. 안녕. 아 쌀가루 넣네. 아 <웃음> 찹쌀가루가 재료 자체에 없어. 약간 그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찹쌀을 약간. 확실해? 제 생각 아내 피셜 제 <웃음> 생각은 <웃음> <웃음> 어우, 저한테 벌레 벌레 있어? 어, 여아 안녕 두 거대한 막내들과 함께 야! <웃음> 꽃받침? 오마이갓 oh